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이지만 전기자전거에도 벌써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자이언트 익스플로어라는 전기자전건데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패스트 SR이랑 비슷하고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한 하이브리드형 같은데 도대체 뭐가 스마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익스플로라는 어 전기자전거는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 SR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미 거기에서부터 스마트는 진행 중이었고요. 야마하 기술로 만든 모터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겉으로 보기엔 흔한 파스 방식의 센터 드라이브 모터고요.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 모터가 출력되는 토크 센서 방식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스마트한 어시스트 방식이 탑재되었다는 건데요. 자전거의 현재 주행 속도와 페달 회전수 그리고 페달을 누르는 토크값 등을 계산해서 필요한 모터의 힘을 출력해 준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짜여진 기준이 있고요. 해당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자전거 주행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파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힘든 경사도에서 달릴 때와 평지를 달릴 때 경사도지만 많이 힘들지 않을 때 평지지만 엄청 스피드를 낼때도 출력되는 파워가 다르겠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모터의 출력모드가 5가지 있는데 그걸 손대지 않고는 기대할 수 있는 스마트한 모터 성능을 체감할 수 없었거든요. 홈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토크와 케이던스, 경사, 속도의 양을 계산해서 특정한 값을 바탕으로 라이더가 필요로 하는 모터의 출력을 결정한다면 출력모드를 1단계로 설정해도 비슷한 스펙의 전기자전거 출력모드 1단계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토크 방식처럼 경사도가 높을수록 출력 모드를 직접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스마트라는 표현보다는 편리한 기능은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행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성능 좋은 센서가 탑재된 탓인지 케이던스와 현재 주행 속도 총 주행 속도 심박 측정 데이터 등 9가지의 주행 데이터를 보여주긴 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굳이 사이클링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모터의 전격 출력 지수와 최대 출력지수는요? 저도 잘 모릅니다. 홈페이지에 표기되지 않았지만 체감상으로도 250와트인지 350와트 정도인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350와트 자전거로 무난하게 주행할 수 있었던 코스에서 버벅거리고 둔하다는 느낌을 받아서인지 350와트 이하일 것 같다는 느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컨디션이나 주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 확신은 어렵겠네요. 그리고 스마트 어시스트의 특징 중에 하나인 부드럽고 조용하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이는 패스트 sr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속력이 훅 하고 당겨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가하는 느낌이 있어서 급작스러운 출발은 매우 적었습니다. 출력 모드 단계를 높일수록 속도 변화도 조금씩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주행감을 주는 건 사실 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리에 거의 힘주지 않고 설렁설렁 페달을 돌려봤는데 출력 모드 단계를 높일수록 모터 가 작동되는 횟수도 늘어나더군요 1 단계로 설정해 했을 때 모터가 한번 작동했다면 5단계로 설정하니까 모터가 다섯 번을 훅훅 밀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피드 센서가 탑재된 제품들처럼 높은 속도감이 유지되기보다는 답답한 감이 있고 아주 짧게 밀어주는 느낌이 자주 발생하니까 높은 출력 모드는 역시 경사도가 높은 구간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제품의 배터리는 500와트입니다. 즉 36볼트에 약 14암페어입니다. 꽤나 대용량 이라서 가장 낮은 출력 모드를 사용할 경우 최대 18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배터리 스펙도 지난번 소개드린 패스트 sr과 동일한데요 패스트 sr을 탔을 때와는 체감이 달랐습니다 겨울이라 날씨가 추웠다는 변수가 있었고 무게도 그때보다 높았다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약 20에서 30% 정도 더 빨리 소모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퀴가 큰 보통의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는 평지에서의 기본 속력을 2 5 k m h 이상 유지하는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를 일반적인 미니벨로보다 줄일 수 있죠 만약 날씨가 화창한 봄 또는 가을이고 적당한 탑승 무게를 유지한 채 평지를 위주로 달린다면 출력 모드를 2, 3단계로 설정해도 1단계로 설정한 것과 비슷한 주행 가능 거리를 기록하는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전거는 장거리 여행과 캠핑 출퇴근과 배달 등 다양한 목적과 거친 노면에 에서의 주행을 소화한다는게 목적이다 보니 패스트 sr에 없는 액세서리 와 부품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아포크에 서스펜션이 있어서 속력 대신 충격 흡수 성능을 얻게 되었고요 자전거 무게도 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타이어는 많이 거친 노면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45c 규격의 넓은 그래블 타이어가 탑재되어서 가벼운 산악 코스에서의 주행도 가능하 고요 마찰력과 접지력도 높아서 에너지 소모는 약간 높겠으나 안정적인 주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액세서리는 짐바지와 라이트, 머드가드가 기본 옵션으로 포함됩니다. 짐바지의 최대 적재 중량은 2 5 k g 고요 상단에는 끈이 있고, 측면에는 패니어를 장착할 수 있는 가드가 설계되어서 장거리 여행용으로도 최적일 듯합니다. 라이트는 어두운 밤이나 한낮에 사용할 정도의 높은 밝기는 아니지만 시인성 확보로는 괜찮고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꺼두면 됩니다. 서스펜션이랑 넓은 타이어, 이것저것 액세서리까지 기본으로 탑재되다 보니 무게는 조금 나갑니다. 잠깐 드는 것도 힘들고요. 지하철 경사로에서 끌고 이동할 때도 힘에 붙이는 정도입니다. 다행히 디스플레이에 도보 모드가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도보 모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짐이 많은 여행이나 배달 등을 계획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두바퀴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름다운 수신료 부탁 입니다. 이번 주도 행나세요 여러분 행나.